건축과 예술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티스트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찬 아트의 현찬입니다. 네 여러분 제목에서 보고 오셨다시피 오늘은 3D 모델링 프로그램 공부에 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년간 유튜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어, 질문도 많이 받잖아요. 그중에서도 3D 모델링 프로그램 공부에 관해서 질문 많이 받았는데. 특히 그 중에서도 건축학과 입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수험생 분들이나 혹은 건축학과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저학년 분들께서 이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다양한 질문들이 결국에는 하나의 의도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그 의도는 결국 뭐였냐면 내가 실력적으로 뒤처질까 봐 내가 기술이 없어서 다른 사람들보다 결과물이 좋지 않을까 봐 이런 걱정들이 앞서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실력적인 걱정에 대한 답변보다는 저만의 방식으로 좀 답변을 드렸는데요. 저의 해답은 항상 이런 거였어요. 아,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그런 스킬적인 거에 걱정을 하실 때가 아니다. 여러분들은 근본적인 공간에 대한 경험이 필요한 시기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스킬 공부를 하기보다는 스마트폰을 들고 <웃음> 유명한 도시, 서울이나 혹은 유명한 건축물을 찾아서 한번 답사를 다녀보는 걸 추천을 한다. 책상에서 하는 스킬적인 공부보다는 스마트폰을 들고 공간에 찾아가서 도시에 관한 경험을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는 더 도움이 많이 된다. 결국에 여러분들이 기존의 여행으로서 재미로서 간 답사가 아니라 공간에 대한 분석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실제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이다. 왜냐면 피터 줌터라는 건축가가 얘기했듯이 결국에 공간의 설계는 인간의 경험에서부터 나오게 된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데서는 결코 나올 수가 없다 저는 이거에 되게 공감을 많이 했던 터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이런 답변을 많이 드렸었습니다 실제적으로도 스킬을 너무 열심히 먼저 배우게 되면 나오게 되는 부작용도 있습니다 이거는 본인만 아는 부작용일 수 있는데요 남들이 보기에 결과물이 화려하고 예뻐서 잘했다라고 평가할 순 있겠지만 잘 생각을 해 보시면 우리가 스킬을 배운다라는 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공간에 대한 아이디어, 경험들이 내가 하고자 하는 설계의 방향으로 자리 잡아서 그게 컨셉이 되어서 공간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 과정에서 우리의 아이디어를 표현할 수 있는 방식에서 모델링 프로그램이 도움을 주는 도구일 뿐인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스킬을 너무 열심히 배우다 보면은 그 스킬을 써먹기 위한 설계를 하게 될수 있더라고요 내가 배운 스킬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런 형태의 건물이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다 보면 내가 근본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관이나 아이디어에 대한 설계가 진행되는 게 아니라 잘못된 방향으로 설계가 될 수도 있다 저는 이런 부작용에 대해서 항상 걱정을 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올바른 방향으로 알려 드리고 싶어서 그런 답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쨌든 프로그램 공부를 해야 될 때가 될, 올 텐데 과연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될까 그래서 이 사이트를 제가 소개를 받고 나서 아 진짜 도움이 많이 되겠다 저도 사실 어떻게 답변을 해 드려야 될지 잘 몰랐었는데 이 광고를 통해서 진짜 좀 여러분들에게 좋은 좀 알짜배기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어, 이 광고를 제가 선뜻 받아서 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본론으로 들어가서 어, 여러분들이 모델링 공부를 할수 있는 좋은 사이트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여러분들께서 유튜브나 책자 그리고 뭐 학교에서 듣는 수업 등을 통해서 접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고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장소에서 또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사이트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공감을 많이 하게 되었고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면 좋은 정보가 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부터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해드릴 사이트는 페이서 라는 사이트입니다. 첫 페이지 보시면 건축 전문 온라인 교육 예제를 따라 건축 프로그램 마스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 강의에 대해서 이렇게 크게 여러 가지 커리큘럼이 이제 나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뭐레빗도 있고 스케치업도 있고 라이노도 있고요 뭐 그레소퍼 그리고 다양한 렌더링 프로그램에 관해서도 이렇게 커리큘럼이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지금 제가 이 사이트를 보면서 좀 마음에 들었던 게 직관적으로 보기 좋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오자마자 아, 어떤 강의들이 있구나 보이기도 하고 위에 메뉴에서 자세히 코스란을 누르면 이제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난이도에 대해서 선택을 할수 있기 때문에 뭐 굉장히 자기가 원하는 니즈에 따라서 어, 강의를 선택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고요 자, 자세히 보면은 지금 이제 오픈 예정인 강의들을 비롯해서 스케치업 모델링, 뭐 라이노 모델링, 레빗 모델링 그 중에서도 뭐 건축편, 구조편 이렇게 나눠져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그레소퍼 이런 식으로 좀 어려운 모델링들 할수 있는 그런 코스들도 다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오 어, 그래서 이게 굉장히 효율적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뭐 어, 강의를 누르게 되면은 이제 자세한 커리큘럼에 대해서 나와요. 뭐 소개 영상도 있을 뿐더러 어 챕터별로 어떤 강의를 듣는지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밑에 강의 소개도 있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강사가 어떤 분이신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믿을 만한 것 같아요 강사진도 되게 다양하고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이 사이트를 한번 구경을 해보시면 되게 재밌고 또 도움이 많이 될 만한 흥미가 될 만한 그런 요소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더 자세히 내려가면은 이제 여기 특징적인 게 하나가 있는데 강사님이 쓰던 노트 직접 체크하면서 쓰면서 자기 것으로 만들기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여기에 특징적인 부분이 코칭이라는 거예요 그때그때 그때 궁금한 게 생기면 코칭이라는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을 남기면 그때그때 그때 바로 답변을 주시기 때문에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좋은 게 모바일, 태블릿, PC 그러니까 원하는 모든 기기에서 설치 없이 이제 사이트를 통해서 어, 접근을 할수 있다는 라게 굉장히 어, 유용한 것 같았어요 자 그러면 맨 밑에 내려가면 이렇게 가격도 나와 있습니다 이제 월 단위로 결제를 하게 되어 있고요 원하는 시간에 횟수 상관없이 언제든 강의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반복 학습이나 궁금할 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메리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이런 강의들에 대해서 자세히 하나씩 눌러 보면서 또 소개 영상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런클럽이라는 것도 존재하는데 이 페이서 유튜브 채널도 따로 있기 때문에 각종 정보들과 강의에 대해 서 그리고 또 흥미가질 만한 그런 예제들도 많이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코칭 이 코칭에 들어가 보면 그래서 코칭 바로 가기 누르면 이렇게 이미 많은 분들이 질문을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뭐 질문을 남기신 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도 바로바로 바로 해주시고 뭐 솔리드 이런 거뭐 질문해 주시면 이렇게 답변도 열심히 해주시는 걸볼수 있거든요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강의별 핵심 질문을 모아 놓은 걸볼수 있는데요 이게 들어가 보시면 오픈 채팅방도 있고 강의별 핵심 질문들 모아 놓은 걸다볼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필요한 질문들 그리고 궁금한 것들 오픈 채팅방에서 바로바로 바로 정보도 공유할 수 있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 되게 진짜 잘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가 알기로는 이제 자기가 만든 그런 작품들 이런 것도 공유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이트 이용하시면 진짜 다른 일반적인 유튜브 채널을 이용하는 것보다도 좀더 알짜배기로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들을 얻어갈 수 있고 또 제한적인 유튜브나 뭐 카페 별개로 여러분들이 저렴한 금액으로 원하는 정보들을 쏙쏙 얻어갈 수 있다는 라게 굉장히 좋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투자할 생각이 있으시면은 한번 이 사이트를 구경해 보시고 한번 이용해 보셔도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이 질문을 많이 주셨을 때 시원시원하게 답변을 못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어, 해답 첫 번째 어,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 수 있게 된것 같아서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어, 무조건 100% 정답이다 이걸 무조건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제 다양한 이런 사이트들도 만들어지고 있고 그냥 우리가 학원을 꼭 가야만 또 유튜브 채널이나 카페를 직접 찾아서 독학을 해야만 어, 도움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 시간을 좀 절약하면서 핵심 정보들을 그때그때 찾아보고 강의를 들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요즘에 시간이 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절한 금액을 투자하면 이렇게 효율적으로 언제든 이용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 사이트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이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는 어, 인터뷰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